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혹시 태블릿 있으신가요? 저는 3개 가지고 있거든요. 태블릿으로 별거 별거 다 해요. 작은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책을 읽는데요. 요즘 전자책 읽으시는 분들 많죠? 또 전자책을 읽다가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오디오로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. 저는 몇년 전부터 전자책을 정기구독 했어요 리디북스, 밀리의 서재, 교보문고, 예스24, 알라딘 등등 제가 웬만한 전자책들은 다 정기구독을 했었는데요 할인 티켓 없나? 할인카드 없나? 막 이런 걸 찾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 사시죠? 이거 아시죠? 제주도 공공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 회원증 이거만 있으면 전자책 정기구독료 필요 없고요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통합회원증을 만드셔야겠죠 제주도에 있는 공공도서관 어디든지 가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이미 회원증이 있는 분들은 이 회원증을 미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회원번호가 있는데 이 회원번호를 꼭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빌려서 그 책을 읽으려면 그 책을 보게 하는 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앱이 뭐가 있냐면요 북큐브라는 앱을 여러분 미리 좀 깔아 두셔야 합니다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북큐브 전자도서관이 나오죠 이 어플을 받기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면 잘 설치되어 있죠 북큐브 앱을 다 다운을 받으셨으면 이번에는 태블릿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에 접속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는 통합 전체적인 앱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료실 자석 예약도 할수 있고 전자도서관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지금은 이북 사용법을 볼 거니까 전자도서관으로 들어갈게요 전자도서관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웹 대출 회원 가입이라고 나오잖아요 웹 대출 회원 가입은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통합도서 회원증 있잖아요. 거기 에 밑에 보면 회원 번호가 있어요. 이 번호를 가지고 웹대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. 북큐브 어플도 다운을 받고 제주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하셨고 그 다음에 웹대출 회원 가입까지 하셨나요? 자, 이제 다 하셨습니다. 얼마 안 남았어요.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오세요.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. 전자책이 있는 도서관이 이 밑에 나와요. 한라도서관, 한라도서관 소장형, 제주시 통합전자도서관, 서귀포 통합도서관, 뭐 오디오북이 있는데도 있네요. 그리고 동영상북도 있는데요. 어, 한라도서관 소장형으로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전체 통합, 제주시 통합전자도서관으로 이렇게 어, 들어가시면, 네, 이렇게 책들이 나옵니다. 이 책들을 그냥 무료로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책을 읽을까 이렇게 골라 볼 수가 있고요 분야별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전체 도서가 7276 신착 도서가 200권 또 분야별로 정리가 싹잘돼 있죠 이렇게 스크롤해서 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어, 조남주 작가의 서영동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클릭을 해보면요 어, 이렇게 자세하게 이 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어? 미리보기도 있네 그럼 미리보기 한번 해볼까? 아~~ 음, 10페이지인가 20페이지 정도 이렇게 미리 볼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대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네, 대출을 완료했습니다. 그러면 내 네, 도서관에 책이 잘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. 네, 어, 전자도서관 내 어, 네 서재에 서영동 이야기가 있네요. 네, 이렇게 책이 들어와 있고요. 네, 책을 보시면 됩니다. 대출기간은 제주도 내 다른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2주입니다. 오늘은 제주전자도서관 사용법과 그 뷰어인 북큐브다운까지 해봤습니다. 각 지자체 공공도서관이나 대학교 도서관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우리 동네 도서관은 어떤가 확인해보시고 무료로 전자책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!